지금 누가 이기나 해볼까? 나 보험 있어. 나 보험 처리할 거야. 지금 사회의 무서움을 모르는 이 포켓몬들. 한 달에 39,900원. <웃음> 바로 보험에서 회사 줬쭉 <웃음> 이것이 바로 사회의 의 힘이에요. 어, 내가 연습했다. 이 말이에요. 이 멋있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될것 같은데. 자, 깔끔하게. 자, 무시하고 바로 갑니다. 무시하고 바로 가요. 연습을 좀 했지요. 어 망했다. 망했다 망했다 망했다 망했다 망했다 망했다 나이스 오 살았어요 살았어요 잠깐만 야야야야야 야, 야, 야, 야. 이거 이거 이거 죽는다 <웃음> 자 일단 넣고 빠질게요 꼴넣는게 더 중요해 꼴넣는게 더 중요해 나이스 밀어주고 오오오오오 나죽요아 <웃음> 살려주세요 아, 아 두들겨 맞았어 저 원질 두마리한테 아 진짜 나이스 아주 좋아 이거지 이거지 어, 미안해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아 미안해 꼴쟁이 할 거야 야 여자식이 여차시 잠깐만 이거 이거 자들어갔습니다 나이트 피하고 밀쳐내고 오 잠깐만 이러면 안돼자 <웃음> 됐어요 이제 아래 내려갈게요 나름 잘하고 있어요 자 이거 원래꼴넣으면될것 같은데 자 갈가보기 초기화 됐죠? 네, 갈가보기 초기화 됐고요. 이거 위험한데? 이거 좀 위험한데? 나이스! 뭐야! 나! 잠깐만! 우리 팀 없어졌어! 자, 아, 할수 있어요? 할수 있어요? 잠깐! 아, 좋아. 밀전네그린고 꼴로! 나! 어, 지금까지? 아! 아, 아냐, 아냐, 아냐, 아냐? 우리 토끼 한번 바뀌었다고. <웃음> 어군부 보셨습니까? 아이 정도는 해야. 어 아, 신속 루카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요? 아 어깨가 어깨 무겁지? 어왜 아, 내가 잘하니까 말씀들이 없어지지? 놀라셨습니까? 저희의 달라진 모습이 놀라셨습니까? <웃음> 아 제가 루카리오 안하오는못 했었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아 이렇게 좋은 포켓몬을 알아. 너무 이렇게 오버 스펙 이 오비 오피 파워 그게 되니까 제가 안한 겁니다. 제가 일부러 안한 거예요. 밸런스를 위해서 우리 포켓몬 유나이트 세계의 밸런스를 위해서 제가 안한 것뿐이다. 도망가요, 도망가요,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망나뇽 이어한테 도망가. 자골 럭키 요 아주 좋아요. 어, 이좀 이, 이 위험한데? 아이고 자 3초, 2초, 1초 f 소연님 잡아주세요! <웃음> 보셨어요? <웃음> 아 제가 루카님 안한 이유 아 재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너무 시시하게 음, 하, 어. 이렇게 되면 재미가 없다 이 말이죠? 어 도망가야지? 이제 하잖아!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아니! 막나요! 좀 아프지가 않은걸? 아프지가 않은걸? 이거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 너무 아프지가 않은데? 피하고? 셋, 둘, 셋! 쭈겅! 쭈겅! 이거 딜이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둘, 셋! 나잘 이겼다. 나 이거 뭐야? 이거 내가 캐리한 거야, 이거. 자, 자 보세요. 자, MVP! 자, 일단룰물 빨리 돌리자. 그래. 아이템 먼저 돌려야지. 아이템 먼저 돌리고, 포켓몬 돌리고, 그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자리 바꾸지 마세요. 아니, 자리 바꾸지 마세요. 노... 아, 이거 주작이다, 이거. 아니야 이거 주작이야. 아, 주작! 아니, 아니, 말이 안 되잖아. 너 때문에 못 나와. 아, 일단, 난... 보험. 보험, 보험. 아, 아, 두들겨 맞으라는 거잖아. 자, 배틀 아이템은, 어, 아... 사업자야! <웃음> 두들겨 맞으라는 거잖아. 아, 설마. 아니, 진짜 뭔거리 나오면 안 돼. 아, 뭐야, 이거. 얌! 좋아 도망가! 도망지어! 아이거맥가찾았다오 아프다! <웃음> 얌!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 <웃음> 어, 맛있다! 아이거 너무 맛있어 이거 어떻게 하면 줘볼까? 제발! 제발! 아니 이러지 마세요! <웃음> 나 보험 있어! 어 지금 누가 이기나 해볼까? 나 보험 있어! 나 보험 처리할 거야! 지금 사회의 무서움을 모르는 이 포켓몬들! 어 지금 100대0이야! 제가 유리해요! 벽궁! <웃음> 이것이 보험의 파워다. 벽 아, 나 보험 처리하러 간다. 한 달에 39,900원! <웃음> 아, 또 오시겠다고요? 아, 또 오시겠다고요? 어, 그럴 수 있어요. <웃음> 아, 도망가야지. 기분이 나쁘시구나. 나이스 아주 좋아요 자또 상처약 쓰고 이것이 바로 보험에서 획에서 주강 <웃음> 상처약이다 좋아요 이것이 바로 사회의 일의 힘이에요 자 우리 마인맨 보험 자 목격이 맞고 아주 좋아요 자 피해주고 맞아주고 마지막 벽궁 벽궁 마지막! 어머 고객님 벽궁은 보험 처리가 안 된다는 거 모르셨나요? 아니, 쟤네가 때려서 쌍방 마실이에요! 아, 진짜! 아니, 이거, 나 이거, 잠깐만! 아, 이거 봐, 막 밟고 때리고, 막 괴롭히잖아! 아, 아 사기 당했어! 아, 어떡해! 자, 이제 궁극기 찍었다. 드디어, 나도 강력하게. 좋아! 궁극기 타고 들어가! 나 둘, 셋! 벽궁! 아, 좋아! 아, 진짜 너무 고데기야! 아임만 하면은 보장해준다면서요 근데 아무것도 안해주잖아 레벨만 떨어지잖아 왜 아무것도 안해줘 <웃음> 왜 아무것도 보장 안해줘 사기당했어 내돈 돌려내 어 깜짝이야 이거 보고 만먹구리줄 알았잖아 <웃음> 아니, 진짜. 아니, 이러지 말자 우리 <웃음> 이러지 말자 진짜 이러지 말자 아, 나 보험이 아니 이 사람들 나 보험이 쓸모없다는 거 알자마자 그냥 직달같이 달려서 나만 때리네 <웃음> 나 한번만 나 진짜 모른척하고 지나가주면 안될까? 진짜 모른척하고 지나가주면 안될까? 모른척... 모른척아지 진짜... 진짜 모른척하고... 진짜 모른척하고 지나가주라! 아한카리아스 아, 뭐하세요 거기서? 아니 거기서 뭐해! 아 뭐해 거기서! 니가 사기당했어! 몇 공! 죽어! 죽어! 나는 이길 수 있다! 버텨! 나이스! 이거 캐리다! 나이스! 도망쳐! 도망쳐! 도망쳐! 도망쳐! 도망쳐, 도망쳐! 도망쳐! 모 어떻게 달라고요 제발! 모 어떻게 달라고 그게 그렇게도어려워요 대박 진짜... 아니야, 아니야. 어떻게 하려고 하보고하려아하려아 하려고 하려고 하려고 하나도하는데 하려고 하려고 하려고 한려고 하려고 하려데하